그 수웰리베분는전자 주기율표에서 앞에 있을 앞에 번호 기호 원자 번호가 있잖아요 그 수소 번호가 (1번이잖아요) 그러면 수소 번호가 (1번이라는) 거는 수소의그 원자핵과 전자량도 하나고 전자수도 (1개라는) 뜻이고 예를 들면 나트륨은 (11번이잖아요) 그러면 전자수도 (11개고) 원자핵과 전자량도 (11개라는) 아, 뜻이에요 아 그래요 와 진짜 심하다 그리고 얘들이같잖아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. 네. 그래서, 전기적으로 예, 중성을 띠고, 아, 그리고 원자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 매우 작아요. 그래서, 대부분은, 그, 공백. 대부분은 빈 공간이에요, 빈 공간. 그렇군요. 그 말한 거. 아까 전기 정기, 정기적으로 중성. 플러스 전화량과 마이너스 전화량이 같아서 중성인 거고 그리고 얘는 원자 모형이에요 원자를 이렇게 엄청 확대한 것 원자 중심에는 원자핵을 표시하고 원자핵 주위에는 전자를 배치해요 전자 이렇게 원자 이렇게 주위를 돌고 있는 게 전자예요 음.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영수 구독자 여러분